둘다 쓰일 때는, 네. 분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나는 멈추는, 그렇죠. 멈췄다. 나는 멈췄다. 것네 분명사로 쓰였 네. 투부정사로 쓰일 때는, 뭐뭐 네. 하기 위해 멈췄다. 아이, 팝. 그렇죠. 네네. 두. 네. 어, 입, 런칭. 그렇죠. 나는 점심을 네. 먹기 위해 멈췄다. 네네. 맞아요. 이건 투부정사. 그렇죠. 그래서... 어? 근데 이거 투부정사의 네. 목적 네.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얘는요. 투이다고 이링 있잖아요. 네. 얘는 목적어가 맞아요. 위에꺼는 목적어가 맞는데. 아! 아! 어. 목적어지 목적어. 네, 얘는 목적어가 어. 맞는데. 얘는요. 어, 얘,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아이. 난아 을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스탑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무슨 ing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생략시켜 버린 거예요.